네.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스플로잇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윗단에 위치한 모듈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잇, 페이로드, 인코더, NOP, 억실리어리, 포스트. 이 모듈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익스플로잇입니다. 익스플로이스는 앞에서 저희 용어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정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또는 코드라고 제가 정의를 드렸죠. 덱스 익스플로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뭐어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격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질적인 공격의 관점을 담고 있는 코드고요. 보시면은 실질적인 공격의 관점을 담고 있고 크게 로컬과 리모트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또는 서버 사이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컴퓨터를 한번 두 대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공격자 PC가 있습니다. 어태커 A라고 표시할게요. 를 그리고 피해자 PC가 있습니다. 빅팀 V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를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자 우선 이제 리모트 공격 같은 경우에는 A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V 컴퓨터를 공격하는 공격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컬 같은 경우에는 V 컴퓨터에 이제 공격자가 직접 접근을 해서 V 컴퓨터를 장악하는 코드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설명드리면은, 어, 제 리모트 코드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만약에 웹 서버가 열려 있어요, 웹 서버.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웹서버가 열려 있습니다 서버 웹서버가 하나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격 익스플로이트의 경우에는 이 웹서버를 공격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이 빅팀이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가 있어요 웹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빅팀이 이제 구글 서버라고 했을 때, 난 구글을 공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취약점을 찾습니다. 취약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저기 원격지, 네트워크상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실, 제로 제가 구글 회사 근처에서 노트북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그, 논리적, 그, 실제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겠지만, 네트워크상에서는 거리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원격은 원격이라는 거. 원격으로 공격코드를 보내 가지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을이 서버를 장악하는게 리모트 익스플로이의 아주 그냥 간단한 예라면, 은 간단하진 않나요? 간단한 예라면, 은 로컬 익스플로이스은 뭐냐면요 어, 지금 이 피해자 PC에서, 피해자 PC에서 어, 예를 들어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HWP 파일 있죠? 한글 프로그램 그러면 내가 지금 한글 프로그램의취약점을 찾았어요 그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한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 컴퓨터에서 이 한글 파일 뭐 a.hwp 라는 한글 파일을 실행하면 감염이 돼요 감염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죠 취약점 공격이 쫙쫙쫙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 이 PC에 있는 정보를 탈취해서 원격 서버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이 PC를 파괴시켜 버리는거예요 그냥 부트 섹터를 날려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로컬 익스플로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리모트가 멀리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더 좋, 좋고 로컬은 뭐, 뭐 네트워크를 통하는게 아니고 뭐 직접 가야되니까 더 안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능으로만 분리하시면 됩니다. 리모트는 원격지에서 다른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하는 익스플로잇 공격코드 그리고, 로컬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PC에서, 뭐, 세션이든, 혹은, 물리적인 접근이든, 어느 정도의 접근, 접근은 확보한 뒤에, 그 안에서 공격하는 거. 예를 들어서, 피, 뭐, 첩보영화 같은데 보시면은, 그, 윈도우 막, 바, 암호 이렇게 돼있는데, USB 딱 꼽아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윈도우를 막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막, 피, 파일 추출이 오는 그런 거 보이시죠? 그게 로컬 익스플로잇이에요. 제일 좋은 건 로컬이죠. 왜냐하면, 내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뭐 거의 모든 걸다할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냐, 서버 사이드냐의 관점인데요. 요거는 뒤에서도 간단하게,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메타스플로이과 모이의 킹이라는 섹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쉽게 생각하면요. 서버 사이드는 공격자가 직접 피해자 PC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망치 들고 가서 냅다 부셔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가 미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뭐, 폭탄 설치를 해놓고, 네. 기다렸다가 사람, 그, 내 공격 대상으로 팍 터트려버리는 거. 그래서, 어, 서버 사이드랑 클라이언트 사이드 큰,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가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차이예요 서버 사이드는 그냥 피해자 모르게 툭툭툭. 공격자가 공격을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공격 피해자가 직접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미끼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익스플로잇을 트리거하는 주체가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빅팀이 되는 거고 서버 사이드는 서버 또는 공격자가 되는 거죠. 요 정도 차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익스플로잇, 그 뒤에서도 이제 그 디렉토리 보실 때 같이 보실 건데, 익스플로이이 담겨 있는 디렉토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가장 상단에는 플랫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브라우저일 수도 있고요, 플랫폼이 뭐다이얼업 어떤 특정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리눅스, 뭐, 윈도우 뭐, 운영체제, BSD, 뭐, 운영체제의 구분도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제 다양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윈도우를 들어가보면은 그 안에 또 서비스별로 구분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취약점인데 윈도우 취약점 중에서도 뭐 삼바 프로토콜 이용하는 뭐 HTTP 뭐 취약점이다, 아니면은 뭐 기타, 뭐 FTP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별로 구분해놓고 그 서비스 폴더에 들어가면은 그 서비스를, 그운영체제의그 서비스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공격코드들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exploit 코드를 msf 콘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상에서도 접근하실 수 있지만 직접 이렇게 코드를 찾아가서 코드를 열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uxiliary. auxiliary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용어를 조금 헷갈리게 써버렸는데 그냥 보조, 보조도구라고도 쓰긴 하는데요. 그냥, 그냥 auxiliary라고 그냥 계속 용어를 쓰겠습니다. 따로 번역을 안 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보조도구를 정말 보조도구라고 하고, 억실리어리까지 보조도구라고 하면 뭐, 뭐가, 뭐, 뭐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억실리어리는 억실리어리로 그냥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실리어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페이로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격 또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코드 모음. 여기, 요거 먼저 볼게요. 페이로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격은, 이, 이게 이제 익스플로잇이랑 비교를 해봐서 생,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익스플로잇 보셨죠? 자, 익스플로잇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공격자가 있구요. 공격자 PC가 있구요. 피해자 PC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격자 PC로 피해자 PC를 공격을 하죠. 그럼 익스플로잇의 그 코드 구성 자체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자 PC의 80번 포트를 공격을 합니다. 80번 포트 80번 포트가 이제 웹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자,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이웹 서비스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일단 열려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익스플로잇의 첫 번째 단계는 어, 확인하는 단계고요. 확인되어 있으면 이 취약점이 있는 코드를 보냅니다.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코드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이 서버를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코드를 보내면은 이스플로이트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격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격을 해서 이 시스템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자,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 음.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용어 설명드릴 때 라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익스플로이은 라이터. 그러니까 이제 문이 나무라면 나무라는 취약점이 있고 라이터로 불을 지피는 거. 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어, 라이터를 라이터에는 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문을 불을 태워 버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다음에 뭐할 것이냐? 익스플로잇은 항상 문을 부시고 들어갔어. 그럼 그 다음에 뭘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음, 뭐, 원전, 우리 그 예전에 스턱스넷, 저기, 핵시설 공격하는 건가요? 그, 저기 스턱스넷이 맞죠? 제가 좀 헷갈리네. 어 예를 들어서, 아, 원자력 시설,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내가 무력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익스플로잇 코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일단은 원자력 그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 코드와 그리고 취약점을 가지고 뚫었어요. 그 문을 불태워서 뚫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 어떤 걸할 것이냐. 원, 원자력 발전소를 무력화시키려면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장치를 제어하는 PC를 뭐 먹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프로토콜의 어떤 치약점을 이용해서 더이상 그 제어하는 컴퓨터에서 발전 모듈에 명령을 못 보내 도록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런 목적 코드가 필요하죠 그런 목적 코드가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 그러면 공격을 하려면은 항상 공격의 목적이 필요하죠 그러면 익스플로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페이로드가 없는 필요하지 않는 공격코드는 뭐,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공격 목적이 없는 코드 뭐가 있을까요 디도스가 있습니다 아, 도스 공격 또는 디도스 자, 이거는요 공격 목적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취약점을 공격한 뒤에 또 다른 공격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얘는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 우리 예전에 보시면 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저기 인터넷상에서 그 우리의 애국심을 아주 그냥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거 좀 돌아가네요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뭐 뭐 한국은 뭐 우매한 나라다, 뭐 우리의 식민지가 될 뻔했다, 뭐 이런 이런 시기막뭐 이상한 애들이 막 말을 하면은 방송에서 말을 하면은 열받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제일 아주 그냥 공격의 원시적이고 가장 무서운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예 그 예를 들어서 일본 일본 외무성 뭐 이런 사이트들을 멋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 대한민국이요 일어납시다 들고 일어섭시다 를가지고막한막 백만명 막 천만명이 그냥 웹서버에 확 접속해서 링크를 막막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뭐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막그 정도의 그 부활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스템들이 그래서 뭐 일본 외무성 사이트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거 이제 뭐 아예 그냥 죽게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스 공격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못쓰도록 못쓰도록 하는 공격 그러니까 취약점 공격만으로 따로 뭐 추가 공격 필요없이 그냥 피킷을막 보내는 것만으로 시스템을 일단 일정시간동안 못쓰도록 만드는 공격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도수 공격들을 그 옥실리어리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보보안에 3대 요소가 있어요 기밀성 가용성 아. 무결성, 가용성. 이렇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CIA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익스플로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세 개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음, 다 포함한다는 말은, 공격자가 어떤 공격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 달렸는데요. 익스플로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어, 피해자 PC에 있는, 어, 뭐, 비밀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훔치는 거죠. 그럼 기밀성이 깨지는 거예요. 혹은 어떤 어 누군가가 그 임의로 건드려서는 안될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정보를 조작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무결성도 깨지는 거겠죠. 그리고 아예 피해자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트 섹터를 날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요즘 잘하는 거 있죠. 랜섬웨어 익스플로이 코드의 그 페이로드에다가 랜섬웨어 파일을 딱 전달시켜 버리면은 이거 그냥 다 암호화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익스플로잇은요 cia 를 모두 다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페이로드를 어떤 걸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메타스플로잇에서 말하는 억실리어리 는요 어 물론 c i 공격하는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가용성 가용성을 파괴시키는 코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스 공격, 뭐 예를 들어 뭐스프핑 뭐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페이로드를 필요하지 않는 공격,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도스 공격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 도스 공격, 또 도스 공격, 디나이어러브 서비스, 네, 서비스 거부 공격.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옥실리어리는 실제로 공격코드보다는, 공격코드보다는 정보수집 목적으로 하는 코드를 더 많이 써요. 옥실리어리어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고, 여기도 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도스, 스캐너, 핑거프린트, 퍼즐, 스니퍼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폴더로 보시면 은제 상위 폴더에는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드민, 뭐 서버, 뭐 퍼저도 있고 뭐 파서도 있고, 뭐 스캐너 뭐 도스, 크롤러, 뭐 pdf, 뭐 pdf 요거는 이제 이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건데 주로 이제 억실리어리에서는 스캐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계저 정보수집 다른 것도 많이 쓰지만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폴더 보시면서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위 폴더에 들어가면은요. 예를 들면 들어 뭐 스캐너 폴더 들어가면 또이거 마찬가지로 익스플로이션과 마찬가지로 스캐너 유형이 있습니다. 포트 스캔, 뭐 RDP 스캔, 뭐 FTP 스캔, 뭐 SMB 스캔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할때왜 보조 도구라고 번역을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어떤 그 정말 그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공격 코드들은 익스플로잇에 다 모여 있고요. 어뭐 예를 들어서 그 익스플로잇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정보 수집을 해주는 거 혹은 어떤 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가용성을 파기시켜서 뭐 시선을 돌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코드가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중요하지 않단, 않다는 관점보다는 익스플로잇이 더잘 돌아갈 수 있게 더 공격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 그런 공, 모듈들이 있다고 모여있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트 익스플로잇 성공 후 대상 시스템에 대한 추가 공격을 위한 코드 모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메타스플로잇을 쓸 때는요 MSF 콘솔 어 에서 뭐익스플로이 성공하고 세션 맺은 다음에 하는 공격 그런 데서 쓴다기 보다는 주로 이제 로컬 익스플로이트에 많이 사용이됩니다 로컬 익스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이제 파일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pdf 뷰어 뭐 어도브 리더의 어떤 로컬 취약점이 있으면요 어, 로컬 취약점 이 포스트 모듈을 가져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 PDF 안에 페이로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 목적이 되는 코드를 라고 말씀드렸죠. 페이로드가. 그럼 페이로드를 넣을 때 어떤 페이로드들을 넣을 것이냐. 네. 어떤 페이로드를 넣을 것이냐에 관, 관련된 게 포스트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스트 모듈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션을 맺은 뒤에 하는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과, 그쵸? 이거는 리모트예요 왜냐면은 하 리모트로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 PC를 점령한 다음에 세션을 맺고 그 세션을 통해서 새로운 그 추가적인 명령을 전달한다 그게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인데 그럼 포스트는 뭐냐? 근데 포스트는 또 로컬을 쓰네?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어 엄밀히 따지자면은 다 같은 얘긴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포스트는 어 그냥 로컬 익스플로이트에서 사용하는 어, 공격, 그냥 모듈이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 PC에 접근한 뒤에 어떤 공격을 할수 있는지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플랫폼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안에 보면은 뭐 유형, 뭐 정보 수집의 목적인가, 이뭐 권한 상승의 목적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로거의 목적인가, 뭐 이런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